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마태 공동체에게 1차적으로 그들을 독자로 하여서 보낸 기록입니다 마태의 생각에는 이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가야 되는지를 마태는 늘그 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와 달리 이 마태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기록하여 남길 때 특별하게 여기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라는 를그 죄라는 단어를 사실은 빚이라는 단어로 썼어요 헬라온에는 빚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번역에 옮길 때 그것을 이제 죄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빚이라는 부분은 훨씬 더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주 2번에 보면 성경 밑에 각주 2번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또 번역에 놓았죠.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 빚진 자를 탕감하였다 이게 죄라는 것을 빚으로 설명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나의 빚또 나의 죄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니까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니까 우리의 빚이요 우리에게 빚진 자요 그리고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고 라고 지금 성경은 말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너무나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복음을 갖고 살아요 나 하나만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 받고 나 하나면 천국 가면 뭐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천국 보내기 위해 사람을 모으는 곳이 아니라 천국 자녀들이 하나님의 천국 백성답게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며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되는 백성으로 다듬어져 가는 곳이에요 교회의 정의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일차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백성들이 이미 구원을 얻은 자녀들이 모여서 어떠한 곳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게 어디죠? 천국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천국의 셀러브레이션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한다 이것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아무나 올 수가 없어요 물론 아무나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이곳에서 천국을 누리고 경험하지는 못해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 천국을 이루어 놓으셨고 그 천국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셨는데, 교회 문지방은 많이 달토록 왔다 갔다 하고 헌금도 하지만 정작 천국의 기쁨은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죽어서는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어리석음에서 복음의 잘못된 이해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로서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셨고 모아진 우리는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희열과 천국의 축제가 어떤 것인지를 정말 맛보며 사는 진정한 복음의 백성들 다 되기를 추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자신이 주기도에 대한 주님의 바른 이해를 좀더 더 우리에게 설명한 기회에서 마태복음 1팔장에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1팔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1일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줄일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여러분 여기서도 이 죄가 어느 단어겠어요? 이게 빚입니다 이게 빚이에요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상대방이 자신한테 잘못했으면 세 번까지는 다 용서해 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힘을 보태서 더 선심을 쓰죠 어, 갑절 이상으로 제가 일곱 번 정도 용서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자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어,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이른번까지도 할지니라 예, 무한한 용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에 대한 예를 주님께서 직접 들어서 설명해 주신 비유예요 이 만달란트 비유인데 2십절봅니절 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만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갚리늘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보내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과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하 주인이 놓아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만달란트가 가지고 있는 그 핵심적인 성격이 있어요. 예. 금액 자체도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함락되어서 당시 문하엠 왕이 1년간 그 세금으로 조공으로 아수르한테 바쳤던 금액이 얼마냐면 천 달란트예요. 그러면 이만 달란트를 환산해보면 어느 정도냐면 한 사람이 하루 품삭으로 해서 뭐한 대라리온을 번다 할때이 사람이 20만 년을 이래서 갚아야 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20만 년을 못 사르니까 일단 이 돈은 갚을 수 없는 돈이죠. 근데 처음부터 무조건 탕감해 주는 게 아니라 주인은 네 아내와 자식과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라. 그렇게 주인의 요구에 대해서 이 빚진 자는 그것을 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주인이 불쌍히 여겨주는 거죠 그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것에 대해서 주인이 그냥 없었던 것으로 도말해 준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만달란트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예, 그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인간의 절망적 실존이 만달란트예요 아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빚을 나는 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만달란트입니다. 갚을 수 없는 빚 우리의 죄 문제죠. 그 무엇으로도 내 인생을 다 털어서 너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절망적인 실존이 만달란트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만달란트의 실존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고 깊이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아, 이게 나구나. 이 만달란트는 도저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탕감이라는 방법이 아니고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이 실존적인 질문을 주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예요. 은혜의 부유함과 깊이와 그 넓이와 다함이 이 만달란트를 갚지 않으시고 받아내지 않으시고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쪽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부여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만달란트 비유 속에서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와 형제로서 구성되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나는 어떤 자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 존재 규명이 이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이 용서라는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면요 1차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아 그래 나한테 손해를 끼쳤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은혜를 좀 아르니까 내가 그냥 감수하리라 그걸 용서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잊어버리는 것을 용서라는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예요 또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로 어, 형제와 자매 간의 서로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에, 이렇게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라는 그 개념 속에는 묻어두는 거예요 그냥 에, 그것을 없었, 없었던 것처럼 내가 음, 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데 묻어둡니다 한번 묻어두고 두번 묻어두고 일곱 번 용서? 예, 일곱 번 용서를 하면 뭐예요? 그것이 점점 점점 쌓여서 나중에는 그것이 더큰 다이너마이트로 폭발해버리는데 부부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교회의 관계가 다 그러합니다 상대방을 무관심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닐까? 그냥 뭐 교회에 오면 저 사람이 떠나거나 내가 떠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어차피 서로 불편 안 끼치려면 그죠 눈웃음 인사 정도 하고 그냥 이렇게 쏘쏘 하면 되는 거 아닐까? 무관심하는 거 아닐까? 용서는 오늘 말씀처럼 너가 너의 마음 속 중심으로부터 그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네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서 이 문제는 참큰 숙제죠 그러니까 용서는 우리가 마음 속 중심으로부터 그것을 용서하려면 우리 속 마음 중심이 일단 아파야 돼요 내 마음 깊은 곳이 쓰라리지 않으면 용서라는 것을 사실은 안한 거예요. 용서 안한 거죠. 생각 안 하고 무관심해 버리는 게 그게 무슨 용서입니까? 용서에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1차적인 희생이라는 거. 그런데 그 희생을 만달란트라는 희생을 탄감받은그 근거를 우리는 만났을 때 우리도 아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만달란트라는 십자가에 자기 피를 주셔서 우리를 용서하고 받아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형제와 자매에 대하여 그가 내게 와서 용서를 구하거나 그가 생각이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를 용서해야지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안 아프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 찢어놓았고 상하게 했고 아프게 했고 우리 태도가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셨거든요. 그 만달란트를 우리는 만났기 때문에 오늘 백대라리온 빚진자의 동관에 그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빚을 갚으라고 할 수가 없는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당상 현실적인 문제에서 내 기분이, 내 감정이, 내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해결받고 싶죠 네. 근데이 문제가 용서의 문제 속에서 어떻게 우리 안에 와 있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왜 우리가 용서를 해야죠? 왜 우리가 내 남편과 고륙 친척인 내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자녀에 대하여 왜 우리는 용서를 해야만 할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구원 백성에게 1차적으로 하나님이 강력하게 명하신 규례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용서는 내가 하고 말고 할 권리가 아니라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신 명령이에요 우리 본성에서는 할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제도적으로 정하신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찾아볼까요 우리 신명기 15장 말씀 가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15장 1절 보시죠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하는 것은 그칠년끝그다음이 이제 안식년이 되는 거예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예. 이방 사람에게는 독촉해서 그거 꺼준거 받으라 이거예요. 빛. 받으라 이거예요. 그러나 내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너의 손에서 받지 말아라. 탕감하라 이 말이에요. 탕감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나에게 빚진 자의 빚을 찾아서 받아내야만 내가 부자가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제 7년이 끝나는 이게 이제 7년 끝나는 스타트점은 뭐냐면 7월 10날 대속제일입니다. 이때로부터 안식년이 들어가는데 이때는 너가 내 형제에게 가졌던 모든 빚은 다 면제하고 탕감해 주라는 겁니다. 이 명령을 지키면 너가 가난하지지 않는. 이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7년 끝에는 다 빚졌던 것들 다 서로 서로가 탄감해 줘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조금 더 확장해서 주님은 이제 이 부분을 예, 그, 그 주님께서는 이제 이 부분을 더 설명을 하시죠. 우리 레이기 말씀 한번 좀더 볼까요? 레이기 25장 가 보시면. 이게 이 안식년이 이제 희년으로 확장이 됩니다 50년이 되는 그 희년으로 주님께서 이걸 확장을 우리 아버지께서는 하시는데 보세요 8절 보세요 너는 일곱 안식년 이렇게 면제년이죠 일곱 안식년을 개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77의 49죠 49년이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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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소출을 먹으리라. 이제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제 49년, 이제 이 안식년의 규례로 해서 일곱 번째 돼서, 이제 일곱 번째 되는 그 7년 차에 7월 10날, 대제사장이 지성수에서 모든 이스라엘과 자신의 죄를 사함받고 성소 바깥으로 나왔을 때 그때 뿔나팔이 퍼집니다. 전국에서 이 뿔나팔은 연결해서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일까요? 예, 네. 이때 이 49년 동안 서로가 서로에게 채권과 채무의 관계에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빚잔치를 해주는 거예요. 다 없이 해주는 겁니다. 많은 것을 소유했던 사람들도 이 시간은 다 탕감을 해줘야 되고 종된 자들은 탕감을 받아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부가 결국 축복만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이이 이 탕감의 이 희년때 그걸 기쁨으로 자원하여서 함께하는 자에게는 부가 축복이었지만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규례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할 수는 없고 마지못해서 하는 억지로 해야 되는 그 돈을 가진 자들, 부가 있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아주 기쁨이 아니었겠죠. 그러나 이걸 억지로라도 해야 했습니다. 억지로라도 용서해줘야 됐고 그 빚을 탕감해 주도록 한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명령이고 규례예요. 억지로 해야 했어요.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가진 자들은 얼마나 이 희년이 오는 것이 부담됐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들은 이날만을 또 손꼽아 기다렸겠죠. 이 하나님의 명령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왜 이런 일을 7년마다 그리고 50년째 되는 그 해에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고 이루셨냐고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이 사실 때문에 사실은 구약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 때문에 구약은 있는 거예요 어떤 사실? 주의 오심입니다 주의 오심 누가 보음 우리 4장 가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 구약의 모든 명령은 왜 있었냐면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있었던 거예요 누가 보음 4장 우리 18절과 19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함께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성령이라고 돼 있는데 2사에서 61장에 가보면 이것이 여호와의 영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네개네 네 개가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약속하셨던 그 주님께서 구원자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임하셨어요 임하신 그 어, 결과가 어떤 거였냐면 왜 임하셨느냐 희년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희년의 일이 어떤 일이죠? 아까 탄감해 주는 일이잖아요. 그 이루어진 그 희년이 이제는 영적 희년으로서 보세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보세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죄의 포로된 자죠, 비제 포로된 자죠, 그리고 눈먼 자죠 죄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 죄와 죄의 권세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유가 다 어디 있죠? 19절에 주의 은혜 해. 이게 영적 희년입니다. 이게 희년이에요. 이 영적 희년을 전파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예수님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셨다고요. 성령이 임하셨다고요. 자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이 영적 희년을 구약에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 영적 희년을 우리에게 가져오시기 위하여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 그 희년이 시작됐다 희년이 이미 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죠? 부활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다음에 무엇 하셨죠? 예, 40일 동안 계시다가 주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내가 성령을 보낼 때까지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서는 그 약속하신 성령이 50일 되는 그에 임하셨죠 이게 오순절입니다 그 오순절은 저 오순절 선, 그 순복음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그 오순절의 그것만 그 우리가 따로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오순절 그날 벌어진 놀라운 일 축복 그게 뭐예요? 예. 우리에게 이제 구약에서 명령에 따라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해야 했던 그 희년의 삶 명령을 지켜서 해야만 하는 끌려가는 그런 코들레에 끌려가는 그런 맞지 못한 그런, 그런 삶 그런 삶이 이제는 끝장이 나고 성령이 주도하는 희년 어떤 거예요 이제 우리 마음 속에 과거에는 우리 마음에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심한 부담감을 갖고 율법에 그 심한 압박을 받으면서 그래도 지켜야만 하는 그래도 살아야만 하는 그렇게 해서라도 천국에 가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율법에 메어서 살아가는 그런 육의 신비의 돌비에 새겨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가 성령을 받으신 그 약속하신 동일한 성령 예수님이 오시, 그 성령을 받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눌린 자에게 눈먼 자에게 자유를 주셨던 그 주님의 영적인 희년을 동일하게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자 우리도 어떤 일을 지금 할수 있게 된 거예요 네 우리에게 눌려있는 자 우리로 인하여서 상하여 있는 자 그리고 포로된 자 그들에 대하여 우리는 즐거움으로 주님이 하셨던 그 사역에 같이 구원의 현실을 증거하고 천국의 셀러브레이션을 누릴 수 있는 축제의 잔치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허락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심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놀랍고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육신의 본성으로는 절대 절대 용서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용서라는 것을 안 해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가슴에 차곡 차곡 차곡 모아두고 요즘 뭐 황혼 이혼 많이 한다면서요. 그래 호르몬 바뀔 때 보자 이거죠. 그 아, 그때. 다, 일들을 다 계산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 절대 용서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 주님께서 임하셨던 그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실제 현실이에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가정이라는 곳에 살면서 내 육신으로,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해보려고 여러분, 그건 믿음의 생활이 아니죠. 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가능케 하셨고 이 일이 가능해졌다라고 믿고 누릴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님의 기도는 어느 누구도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을진 자를 우리에게 우리에게 핏을 진 자를 우리가 용서해 준 것처럼 주님이죠 왜 우리라는 말을 썼죠? 그 예수님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예요 예수님만이 이 용서의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용서하심 속에 저와 여러분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너무 멋진 기도 하셨잖아요 하늘의 에덴 장로교회가 이미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속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완성된 모습으로 있습니다 몇 명이 있든지 간에 그리고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영광된 에덴 교회를 하나님은 갖고 계세요 그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용서하여 주신 것 같이 예그 하늘에 하나님의 허락한 그 교회 그 영광의 교회의 부요함을 누가 채워가느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빚진 자를 용서하는 자 믿음을 누리는 자 천국을 그걸 맛본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향유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 와서 어떻게 하면 마음 상처 안 받고 어떻게 하면 조금 은혜 받아서 어떻게 하면 천국 가고 아니요 이미 여러분들이 이 곳까지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열심이고 사랑이고 능력이십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됨을 확인받는 게 아니라 누리는 곳이에요 아,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 당신의 믿음은 대체 뭐냐는 거예요. 성령이 당신에게 있다는 라 성령의 증거는 대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은혜 주세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책게 주세요. 그래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 일을 어떻게 멋지게 천국을 누리는지 저로 그걸 맛보게 해주세요. 이것을 우리는 신앙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실상은 믿음의 실상은 그게 실상이에요. 우리는 다 용서했어요. 다 이미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 같이 교회 안에서 그 형제와 그 자매를 혹 목사한테도 마찬가지. 목사한테 어떤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다. 오케이. 그런데 보세요. 우리 주님은 저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셨어요. 아멘. 저를 받아주셨어요. 주님이 저를 받아주셨어요. 여러분을 받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저를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이 받아주신 저와 저의 죄를 여러분이 용서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대체 우리가 과연 이 놀라운 성령의 은혜에 잡혀서 살아가는 백성인가. 주님이 용서했고 그 안에서 이미 나도 용서한 자라는 나의 믿음을 여러분은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해석받는 구원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이 가져다주는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리라 말입니다. 이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항상 너무나 살벌하죠. 살얼음 같죠. 말을 한마디 하는 것도 너무 막그 조심스럽고 어 그래 예의를 갖추고 무례하지 않게 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 백성된 우리는 이 교회라는 곳에서 싸우는 영적 전, 전투를 벌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믿음의 권면이 있고요 그리고 실상은 훈계가 있고 책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내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자로서 내가 그 어떠한 모습도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답게 다듬어가는 일에 어떠한 말도 내가 감수하고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더 지어져 가리라는 영적인 그런 믿음의 삶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좀 강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말 한마디에 여러분들이 감정이 흔들리고 그러지 마시고 정말로 내가 천국을 사는 자로서 이 천국의 축제 속에 함께하는 자로서 성령의 인도를 날마다 날마다 받으며 성령이 주도하시는 희년의 기쁨 희년의 축복 누리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과 자발적인 심령으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주여 제게 말씀하옵시고 주여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듬어가는 일에 있어서 저를 채찍질하여 주시고 주여 저를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주여 제가 듣지 못하는 말을 저 형제를 통해서 저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기를 들어서도 말을 하시는데 그를 통해서 하신 말로 제가 삼가 듣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를 누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용서하는 공동체로서 이 마음이 서로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연약한 부분은 덮어주고 하는 그 교회 공동체가 주님이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이에요 너희는 어떤 자냐면 이제는 다른 자라는 거예요 요한에게 있었던 제자들의 기도와 그리고 구약속에 속해서 했던 그런 기도와 다른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이 주님의 기도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이제는 내가 누구를 용서해서 구원받고 용서 안 해서 뭐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 임한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나. 그 성령을 받은 자의 특징과 영광은 영적 희년을 누리는 것이고 천국의 축제를 셀러브레이션 하는 것이다. 자, 들리십니까? 지금 주님께서 대속제일 날 나오시면서 천국에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나팔 소리가 들리세요.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 속에서 저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내가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아직도 육신의 것으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것으로 울고 웃는다면 정말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이 맞나요? 여러분 귀안 들리신가요? 영적으로 이 천국 나팔 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뿔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다 용서하라 지금부터는 다탄감의 시간이다 지금부터는 다 해야 된다 구약에서는 그게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성령이 오신 우리 마음속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이미 용서받은 자로 이미 다탄감받은 자로 20만 년의 빛을다 해결받은 자로 주님 앞에 주님 나를 용서해 주셔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이 어떤 문제이든 누구이든 간에 용서를 안 하면 여러분은 아직도 구약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지못해 율법을 가지고 마지못해 육의 힘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구약에 속한 백성입니다. 아닙니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예수님이 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이미 받은 그 구원의 놀라운 천국의 현실을 여러분 그것을 증거하십시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없음을 회개하세요. 그리고 은혜받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의 심령을 무릎 꿇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으시면 내가 할수 있는 문제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 본성으로 어떻게 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동일한 약속한 성령을 받았기에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여함에 참여하며 주님이 하셨던 이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대하여 마음의 상처를 주고 빚을 진 자를 탕감하여 준것 같이 아버지 우리 죄를 우리 빚을 탕감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자신 있는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하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놀라운 교회로 우리 에된 장로교회가 천국의 교회로 늘 자라며 영적인 부흥을 경험해가는 복된 교회요 교인들 되시기를 다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